네. 상민? 네. 와 아, 아, 네, 아, 상민 네. was so tired. was so, so tired? 네, 상 상민 was so tired. 네. Ta 네, so tired. He 네. cannot have focused. 네. his homework. 음, 오케이. 자, 그다음. 나는 그다음은요? 네. 소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줬다. 네. I should? 네. I should have to? 아, I should have? 네. helped? 네. 됐을 필요 없죠, 그냥. 소라? 네, 소라. 네, 소라. 소라. 소라. Overcome 동사예요 극복하다? 네, 동사예요